자, 오늘 살펴볼 영상은 호반 서밋 동탄입니다. 평면이 뭐 되게 많습니다. 평면이 많은 게 아니고요. 옵션이 많은 겁니다. <웃음> 옵션이 많네요. 네. 옵션이 되게 네. 많네요 <웃음> 옵션이 엄청 아, 많죠. 네. 네. 음, 기본적으로는 음. 뭐 평면은 좋죠. 네, 신도시에 아, 하는 네. 곳들은 네. 다 네. 좋아요. 호베이고, 네. 네. 제가 아쉽게 생각했던 거는 네. 알파룸이 없어요. 아, 알파룸이 저 옆에 있는 거. 네, 네. 음. 요거는 이제 드레스룸이고, 음. 음. 여기는 이제 약간 수납장 정도로 쓰는 것 같아요. 현관 창고 아 현관 창고 아, 아니고 이게 유상 옵션 이걸로 네. 되어 있거든요. 네. 방으로 쓰기는 조금 좁지 않나 싶고요. 아, 좀 보이네요. 그리고 아. 주방에 굉장히 힘을 준것 아.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주방은 포인트가 아니라서 아. 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음. 저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아. 평면입니다. 어,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웃음> 일단 우리 비약장부터 간단하게 보고. 아. <웃음> 비약장 일단 비약장. 이거 뭐, 이거 뭐, 음. 뭐, 이거 뭐, 어쩔 수 없죠. 뭐. 네네. 비약장이니까. 실질적으로뭐이게다 뚫려있고. 우리가 쓸수 있는 거는 비약장을 하더라도 상관없는 데는 요만큼밖에 없다. 왠지 어. 음. 3배의 비약장보다 4배의 비약장은 어. 답답함이 더큰것 같아요. 아, 왜 그럴까요? 어, 서비스 공간이 많아서 그런 거겠죠. 어, 네. 옆으로 네. 더 걸어져 버리까 네네네. 지금 여기서 보면 아, 옵션이 정말 너무 많네요. 지금 음... 보니까 현관 쪽에 보면 유상 옵션이라 해서 네. 그래서 여기 펜트리 어, 만드는 거. 네. 아까 이야기했던 요 부분에서 유상에서 주방대 펜트리 또 이렇게 나누네요. 주방 펜트리에서 날개벽 도 시스템 선반으로 이게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뭐 쓰나 봐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해서 펜트리로 해서 날개벽 도어에서 시스템 선반 들어가는 형태. 아 이거 아까 제가 잘못 말했네요. 아, 네, 네 그러네요. 음. 음. 지금 유상으로 해서 파우더장 들어가는 형태가 하나 있고 네, 네. 아이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나눠서 이쪽에 시스템으로 들어가네요 엄청나게 많다 뭐가 이게 옵션이. 굉장히 경제학적인 집이에요 경제학에 아. 보면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서 어. 고객권을 굉장히 세분화한 걸로 매출을 올려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후반에 뭐잘 어. 뭐 보여야 뭐 돼요? 어, 아니요 뭐 반응법인데요 아, 그래. <웃음> <웃음> 뭐 어쨌든 뭐칠 수가 없어 <웃음> 취소 없는 부분이에요. 취소 좀, 취소 좀정공하라 제공하라. 재수 취소 좀 알려주세요. 네네 제가 호반 건설에도 아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아 이거 또 시작이세요? 아, 아, 네 아, 내가 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야. 아저저저 높은 하죠 사람이야. 하죠 어쨌든 일단 보면 이쪽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방두개 이렇게 있고 뭐 너무 물는데 여기는 네네. 이제 주방을 다른 건 사실 너무나 볼게 없어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의 그냥 노멀 타입이니 뭐 그렇죠. 네. 주방이 지금 보면 어쨌든 여기 라운드 동선 음. 아일랜드를 기준으로 해서 라운드 동선 한쪽으로 만약에 벽이 조성된 형태에서 아일랜드가 이 이렇게 붙는다고 하면 음. 우리가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음. 그래서 사실 이런 평면에 아일랜드가 중앙에 있는 거는 사실 많았어요 그죠 음.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에 대한 활용 방법 그리고 여기에. 어, 옵션, 여기 이제 옵션 이렇게 들어가는데. 음, 어쨌든 음. 그런 것만 보면 여기 키 큰장 들어가는 거 말고 여기는 그냥 일자밖에 없다. 음. 그리고 여기 아일랜드 하나 있다. 식탁 위치를 이제 요렇게, 요렇게 음. 해서 요렇게 뭐 6인용까지도 들어가겠네요 사이즈가 자체 좀 길게 나온 것 같고. 이런 집이 모델하우스 들어가면 되게 멋있어요. 어, 럭셔하게 네. 네. 30평대인데 막 40평대 음. 이상의 그렇죠. 형태의 주방처럼 보이니까. 그래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보통 이렇게 포배 기준에서는 알파룸에 대한 개념으로 음. 침실로도 쓸수 있는 작은 어떤 서재 형태가 음. 하나 나오는데. 네네. 이건 사실은 그렇게 쓰기에는 좀 약간 사이즈가 작은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이제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포베이에 대한 어, 30평형대는 어, 방이 일반적으로 4개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알파룸까지 해서. 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아, 호불호가 있다. 좀, 아, 호불호가 있을 것 같다. 평범뭐 요정도 하시죠. 네. 더 이상 네. 뭐 다른 거 이야기할 게 별로. 들어가시죠. 바로. 자 그럼 VR 스타트. 네 일단 후반 현관 들어가면은 음. 어, 느낌은 괜찮아요. 한쪽 면을 다 거울로 아, 이런 게 했잖아요. 좋아하시는구나. 네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오. 왜냐면 어디서든 저의 멋진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웃음> 이제 거의 미쳤네아 <웃음> 근데 저는 이런 거 네. 좋더라고요. 아. 왜냐면은 어, 이런 거울 있는 거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요. 네. 여기서부터 이까지에 대한 길이 마루 정도 확보가 되잖아요. 네네. 이렇게 경철을 하잖아요. 네. 되게 럭셔리해 보여요. 공간 음. 자체. 맞아요, 맞아요. 또 확장돼 맞아요. 보이고 네네. 어. 넓어 보이고 네. 네, 거울이 있으니까. 음. 그래서 저는 후반이 현관 되게 좋아하고요. 음. 다른 건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바닥 색깔 좀 음. 누른 것 같고 그리고 간접등 들어가 있습니다. 아, 대표님 좋아하시는 간접등. <웃음> 옵션이 아닐까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어, 네. 지금 여기 보면 간접이 지금 보면 끝까지 안간것 같아요. 오. 오. <웃음> 그러네요. 이까지 안 가고 그냥 T5 그냥 하나만 좀 짧은 거 넣은 거 같아요. 어, 왜 그래 그럴까요? 그 모르죠. 그런데 어... 이제 어쨌든 바닥을 통해서 이렇게 반사가 되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웃음> 어차피 이고긴게 <들고 웃음> 줘라, 긴게 줘라. 어 역시 전문가 날카롭네요. 아 이거 보면 전문가가. 저는 어등 있어서 좋다. 아, 이렇게 생각해. 넣어줘도 없는 것보다 얼마나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뭔가 밝아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정말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오른쪽에 팬트리장도 있잖아요. 어, 팬트리장. 보이지 않지만. 네네. 팬트리장도 있으니까 음. 좋겠죠. 팬트리장은 그냥 패트 팬트 기준으로. 뭐라 우리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그냥, 그냥 트 기준으로 들어갔고 여기는 아, 이제 네. 브론중에 들어갔고. 보지도 못해요. VR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 v r 좀 제공해주세요. <웃음> 바닥은 약간 그레이시안 느낌으로 뽑았네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닥 같은 경우에 그레이시안 느낌과 밝은 느낌, 약간 아이보리 계열, 음. 화이트 계열 하시는 게 좋은데, 현관은뭐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고, 중문이 하나 들어갔네요. 그죠? 중문. 네네. 중문 형태가 3인동이 들어갔는데, 약간 프로스트 형태로 음. 뭐 들어간 것 같고, 너무 일반적입니다. 현관에서 너무 많이 한것같아 주방 바로 가래요. 음. <웃음> <웃음> 이르세요. 어, 주방을, 하죠 주방을 말 들어야지 뭐. 네. 자, 주방, 아, 주방에 거실로 가자. 아, 예, 거실 가시죠. 거실로 가거실 진짜 넓어 보이죠? 첫 느낌이, 네. 칼라를 잘 뽑았네요. 아. 디스플레이라든지, 요런 게, 스타일링 한 것도, 네네. 칼라에 대한 거를 지금 음... 보시면, 요 칼라, 요 네. 칼라, 요 칼라, 요 음... 칼라. 지금 여기 보면, 약간, 이쪽에 있는 거실을 쪼개서 이쪽으로 보면, 네. 카페트 칼라와, 요런 어떤 컵, 그리고 쿠션, 요런 거와, 뒤에 있는 액자에 음... 대한 요 라인들을, 블루 네네. 칼라를 맞췄어요. 음. 그리고 약간 보색이 되게, 요기 의자에 대한 거는, 약간, 레드 칼라 정도 이렇게 뽑았는데, 약간 느낌이, 그러면서 플랜테리아, 플랜테리아. 음. 플랜테리아 식물들. 플랜테리아. 네. 그리고 바깥에도 지금 보니까 뭐가 난것 음 같아요. 요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들어간 것 같아요. 호반이 모델라서 가잖아요. 네. 이런 느낌 딱 나요. 아오 괜찮네. 맨날 똑같은 업체 쓰나 봐. <웃음> 요 전체적으로 좀 깔끔하네요. 깔끔한 네네. 느낌이고. 네, 네. 아트워 봤을 때는 뭐 맨날 이야기하는 거뭐4 0 0에 800각짜리 뭐그 타일 음, 쓴것 같고 네네. 요새는 이런 거 말고도 하는거 많이 쓰는데 이제 호반은 이 요거 썼네요. 네. 아 호반도 그 간접 좀해주세요 요새. 아 간접이 아니었네요. 페이크였네요이 간접, 뭐이 뒤에 뭐 라인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위에 이게 반사되는 것 같아요. 반사되는 건가요? 네. 아 여기는 어 예리한 이제 반사되는 거요예 어, 네, 그러네요. 네. 예. 다 간접을 음. 좀 제공하라. <웃음> 요새 옵션도 <웃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게요. 많이 하는데 뭐 그렇게 되고. 있고 대표님 좋아하시는 아, 똥똥똥이똥똥똥이네 네. 아. 싫어한다고 그뭐 요런거 그냥 약간 거의 뭐 베이지에, 베이지 베이지. 음, 음. 어, 난간대 그냥. 가슴 자꾸 둥거리기 어, 시작하는데 왜, 왜, 왜, 네. 왜.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아까 했잖아요. <웃음> <웃음> 난간대 아좀 하나 아, 네. 난간대 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네네. 아기좀 바뀔 수 있는데 진짜 이게 있잖아요. 난간대가 저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들어가잖아요. 하고, 이게 약간 그 개방형 형태로 우리가 투시형 난간대 이렇게 쓰잖아요. 네네네. 너무 달라 너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사실 그래서 리모델 시장에서 아예 난간대를 없애고, 그런 식으로 해서 투명 난간대를 프로파일에 넣어서 만드는, 음... 그렇게 해서 하는 데도 있어요. 소비자들한테 안정감을 줄 수도 있어요. 뭔가 튼튼해 음... 보이잖아요. 난간이라고 하면. 아, 감옥처럼 보여서? 다친 <웃음> 힌느낌이가 아, 이렇게 좀 뭔가 아... 더 단단한 느낌? 유리는 뭔가 깨질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 심플하네요 여기 이제 아간 팬트리 들어가는 거 근데 네. 여기도 이제 단체으로 조성했네요 음. 라이팅은 뭐안 들어갔고 라이팅 안 들어가니까 네. 조금 허전하네요 어, 허전하죠 네. 뭐 이거 돈 얼마 한다고 아. 내가 다 줄까? 아... 아. 주세요 돈이 없어요 네. <웃음> 이렇게 네. 안에 좀 깊숙이 들어가 보죠 네. 주방을 보니까 야 여기는 상하부장을 약간 그레시하게 눌러버렸네 여기 음. 같이 이렇게 만들었고 이런 느낌 뭐라고 해요? 모던하다고 해요? 음. 그냥 아니. 호반스럽다 호반. <웃음> 어쨌든 창을 크게 주는 거 이렇게 우리가 큰 창, 쪽창 말고 큰창 들어가면 네. 기본적으로 체감과 환기가 좋다 음, 이런 건다 좋은데 네. 그러니까 이런 라인들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가구도 여기서 보면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아, 갔다가, 갔다가 여기서 다시 끊겨서 이 라인 갔다가 음, 그러니까 이런 선 정리가 안된 것처럼 보이거 너무 음, 그러지않나요 그러네요. 전에는 안 불편했는데 대표님이 어, 말씀하시니까 불편해졌어요. 예시사에 또 예시상이 또 나가네요. 어떻습니까, 이거? 아, 확실히 그렇죠. 이게 느낌이 다르군요. 그렇죠. 이렇게 약간 딱. 네. <웃음> 그래서 약간, 근데 이건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이거는 어쨌든 건설사에서 뭐, 음. 뭐 하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 보통은 이제 건설사에서 상판하고 미드웨이를 같은 걸로 많이 하면서 옵션을 이렇게 하는 올라가는데,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달라. 여기 지금 음. 보니까 여기는 타일 같고, 여기는 지금 이제 뭐, 엔지니어 스톤 이런 뭐 걸로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성비 좋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음, 그렇죠. 엔지니어 스톤과 비슷한 형태의 타일 마감하면 음.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걸 줄이면서 공간의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 있으니까 네, 이게 때문에. 반호법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고객에게 어떤 그런 비용을 줄여줄 수도 있는 어, 그런 인테리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 이렇게 하면서 네. 또 이제 한다고 라 하면 엔지니어 스톤 가면 되는데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음. 왜 그러냐면 통상적으로 타일 샘플만 하나 보여주면서 네네네. 붙여가지고 이걸로 됩니다라고 어, 하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타일 같은 경우는 타일에 그 베잉들이 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넓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 그쵸, 그쵸, 그쵸. 근데 어차피 상판이라는 마감재는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거를 말아 올리는 것보다 기본형으로 넣어주고 음... 이게 같이 올라간다고 라 했을 때는 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더 이해가 될수 있는 거죠 그쵸. 어,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요일랜드네요 그죠? 요 알렌드에서 이쪽으로 바라보는 건데 음... 이렇게 해서 순환형 동선이 되고 여기가 이제 아까 그거네요 전으로. 와, 이게 음. 어, 방이 없다고 아쉽다고 생각했었는데 음. 막상 이렇게 구현된 거 보니까 음. 되게 또 괜찮네요. 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방은 넓고 크게 쓰는 게 좋다. 네네. 다만 침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음. 약간 항상 편션이잖아요 음. 그래서 내가 쓸 때는 사실 가족 구성원이다 다르죠 그렇죠. 내가 쓸때 예를 들어서 난방세 개만 써도 돼. 이 음. 거실 이렇게 주방 이렇게 좀 넓게 팬트리를 하면 돼라고 하면 좋은 건데. 그렇죠. 그렇죠. 약간 팔때팔 때는 침실하한 되게 되겠다 <웃음> 너무 이중적인 것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뭐 그런 생각 좀 해본다는 거죠 현실적인 응.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보면 항상 이제 우리가 보면 이게 이제 드레스룸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어, 도베칼라는 좀 약간 짙게 눌러주는 음... 그렇게 보통 하게 되면 안에 있는 그 구성 요소 부분에 네네. 대한 내용물들이 좀잘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음... 그렇게 좀 했네요 모델하우스가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이 구현을 잘한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뭐뭐 뭐 받았어요 받고 싶어서 <웃음>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웃음> 연락 좀 주세요 <웃음> 아, <웃음> 진짜 아, 안방도, 음. 어, 안방도 나름 이제 약간, 요렇게 보면 이제 요기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음, 그죠그죠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인데, 이제 요기 테바보도 이용하고, 요기 이제,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를 뭐라고 한지 알아요? 좀 있어 보이는 부분인데, 음. 요기가 패턴이 지금 똑같잖아요. 어, 그러네요. 어, 그러네요. 어. 아, 이거를... 진짜가 아니군요. 진짜대얘이 아니구나. 진짜 석재를요. 네. 슬라이스를 치고요. 네. 그걸 양쪽으로 벌려서 광을 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우리가 인테리어 하는 사람 용으로 북매치라고 해요. 북매치매치 아 형태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일반 타일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 네. 이런 게 훨씬 비싸죠. 왜? 아 똑같은 그 예를 들어서 속종이 있잖아요. 그속종을 그만큼을 온판 을다 써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가지고 면이 하나가 이렇게 벤이 쭉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걸 잘랐잖아요. 네네. 어... 보통은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 해서 한 면을 연말에서 같이 쓴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거는 이걸 자르고 반대쪽 이 면을 같이 어... 가공해서 쓰는 거니까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는 단가가 좀올라가네요아 이게 좀 비싼 거군나요 어, 근데 이거는 사실 디피라는 거예 <웃음> 자 여기도 지금 보니까 뭐 일반적이네 그죠? 네. 여기 이제 어, 비약장 발코니 하나 있으면서 발코니 네네. 드레스룸도 뭐 일반적이네 그죠? 음. 일반적인 드레스룸 형태가 들어갔고 어 화장대는 뭐 <웃음> 너무... 화장대는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썼지? 화장대 조명... 아 조명이 여기 있구나 아, 여기 있는 조명이 안는데안 켰네요 VR 찍으시는 분은 조명 켜고 찍어야죠 이거 아 아니, 그러, 아니, 그러면은 VR 찍으시는 분은 지금 뭐 이렇게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웃음> 근데 어쨌든 라이팅 있네요. 나왜없나 했어요 네 저도. 어, 라이팅 이렇게 음... 있는 형태에서 불을 딱켜면이렇게 이렇게 쪽에... 전면에서. 예, 예. 그 화장하는 네. 그런 것처럼. 어, 네. 그렇게 지금. 네. 네. 그 빼고는 너무 일반적인데. 네. 실수하셨나보죠. 아, 네. 근데 문이 좀덜 닫히고 사지. 진찍 <웃음> 아, 자꾸 이런 거, 어, <웃음> <가다 꼭> <웃음> 이런 거 짚어내지 마세요. 라이팅 하다 꺾여버렸어. 이런 거 짚어내지 마세요. 예, 예. 욕실 갑시다.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아, 욕실 갑시다. 아, 욕실은. 아니, <웃음> 전 대표님이, 네. 아,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가슴 두근거려요 <웃음> 욕실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아 예. 네. 아왜 네. 항상 아니, 공유까지 봅시다. 공유까지 네, 네. 공유까지 보고 <웃음> 이야기할 게없습니다 네. 아니 왜 그렇게 다른 데서는 막 변화를 하고 바꾸고 막 하면서 왜 욕실은 그렇게 안 변하는지 몰라. 정석이다. <웃음> <웃음> 아니 욕실 뭐그 맨날 얘 똑같은 얘기 이거. 네, 뭐 네. 300, 600각짜리 네. 타일 그냥 옆으로 붙이고 그냥 바닥에는 좀 짙은 거 쓰고 네. 그냥 위에 있는 석 올리고. 아, 이거 좀 약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진짜. 편안하잖아요. 어느 집에나 있는 그 욕실, 네. 네. 편안하네요. 편안합니다. 네. 편안하네. <웃음> 자, 어떠신가 네. 오늘, 네. 아, 후반 네. 동탄, 아, 네. 후반 상품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 박대표님 어떠셨어요? 어, 알파룸 이 없는 게 저는 아쉬웠는데 아. 사실 그냥 제 가족만 생각하면 알파룸 없으면 저는 일단 제외해요 아. 네. 왜냐면 제는 가족 구성이 5인이기 때문에, 아. 네. 그서 아. 다둥이 네. 아빠. 예, 네, 다둥이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지만,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다. 아...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한준표인 뭐야 아, 생각 안 했구나. 한준표, <웃음> 한준표. 진짜, 어찌고 화려한 검을 가진 검사. 아, 주방밖에 그래? 안 보여. 아, 주방밖에 네. 아, 주방 네. 아, 네. 주방 아, 아, 주방이 너무 좋아. 그런 뜻 예, 네, 주방이 너무 좋아. 아, 예. 그러면은, 저도 한준표. 아, 대표님 한준표. 한준표 하는 우리 평가해야 되지 않 평가? 아, 예, 평가, 아, 평가, 평가. 평가 네. 예. 평가를 한준표 가겠네요다 <웃음> 욕실 좀 신경 써주면 안 되겠니? 아이튼 우리가 오늘 음. 이번 영상도 어, 재밌게 한번 이야기를 음. 해봤는데요. 이게 인테리어나 또는 분양을 받기 위해서 어, 창고 어떤 이상 네.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네. 재밌자고 만드는 어, 겁니다. 재밌자고 만드는 거고 사실은 이런 어떤 제품 상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 제가 이제 그 현업에 있을 때도 항상 그런 일을 음. 하면서도 느꼈던 게 저처럼 이렇게 막 우리는 이제 이야기하면서 농담으로 했던 게 사실 그분들 입장에 서 기분 나쁠 수가 있는데, 그렇죠신지쓰않습니까 상품 자체가 저희가 너무 이상한 거 이런 것들은 리뷰를 할 수도 없고 하지 않아요. 어, 하지 않고 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상품이 음. 되는 음. 것들만. 네네. 우리 그러니까 저희가 다루면 좋은 그냥, 거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거죠. 자, 여기까지 재밌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네. 뉴빌드TV 남경혁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